돈을 부르는 운공부 김우원 지음 위스더마우스 출판 안녕하세요. 북튜버 스위스앤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경영학 박사이자 대기업 상무인 명리 전문가 김우원 님이 이 책을 쓰셨습니다. 명리학으로 우리 사주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의 사주 팔자에 적든 많든 재운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돈복이 있다. 저 사람은 돈복이 없나 봐.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그런 돈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 사주팔자에 있는 돈복이 조금 약한 편이라면 어떻게 그 재운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에 만세력을 찾아보시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명리학에서는 타고난 명과 그때그때의 운이 상호작용한다고 합니다. 책 10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내린 의사결정의 산물이고 내일의 나는 현재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인생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더라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 순간 순간 내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도 개인마다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을 배우면서 각자의 사주를 알게 되고 그럼 개인별로 시기에 따라 내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더 좋게 하고 나쁜 것은 피하게 될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만 한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사주에 맞는 나만의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부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주를 안다고 해서 100%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주를 배우고 운을 키운다고 해서 5억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100억, 200억 부자가 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내 부의 그릇이 5억짜리라면 내가 내 운을 공부하게 되면서 8억이 될수 있고 10억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명리학은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좀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는 학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환경에 처할 확률이 높은지를 미리 알아보고 특정 시기에 운을 더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수 있는 힌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사주에 부자의 팔자 유인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저 자신의 그런 사주팔자를 받아들이고 아무런 노력 없이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살면 계속 돈이 부족한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행동을 익히게 되면 부자의 기운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평소에 하는 습관이나 성취하는 과정을 익히고 따라하고 주변에 선한 부자들 곁에서 같이 시간을 자주 보내면서 그런 부자들의 기운을 얻어가면 됩니다. 사주가 똑같아도 실제 벌은 돈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운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가지 사주팔자 케이스를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이 잘 맞아서 직장 생활로 돈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주에 뭐가 부족해서 계속 직장을 옮겨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좋지 않은 경험을 계속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펀드 아니면 경매처럼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할때재 운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잘 버는데 사주에 겁재가 너무 많아서 주변이나 가족, 친구들이 계속 내 돈을 가져가는 상황이 생기거나 가족한테 뺏기는 그런 사주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사주 팔자에 없는 돈을 갑자기 너무 많이 벌다 보면 가족 운이 떨어지게 되거나 본인의 건강 운이 나빠져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족이나 배우자를 잃게 되거나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사주나 운 이런 거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재미있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타로 같은 것도 잘 보고 사주나 신년운세 이런 걸잘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분은 제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의 사주팔자를 100% 믿고 너무 사주가 안 좋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반은 재미로 그냥 신년운세를 매년 한 번씩 체크해 본다거나 그러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 이래서 내가 직장생활에 적응을 못했구나 아 내가 사주에 이런 이런 게 있어서 그때 돈을 좀 잃었었구나 이런 점을 알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큰 결심이 필요한 수많은 상황의 길잡이 역할로서 본인의 사주를 시기별로 잘 활용하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앤드TV까지 찾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